지난 6월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아 그리고 각계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이 개선안에 위법성이 없으며 오히려 이것이 경찰청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주관했던 긴급토론회에서는 경찰국 설치의 위법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나왔습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재정의 역사 그리고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던 그 연역을 고려할 때 경찰국 설치는 결국 30여 년전 경찰이 정치 권력에 예속되었던 그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후배로 이미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섯명을 사전에 만나 차기 경찰청장 면접 논란을 일으켰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경찰국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과 차기 경찰청장은 소통령으로까지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칠 것이라는 점이 경찰의 권력 예속화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하나로 모이고 더 강하게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듭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말씀하셨으니 위법성 논란이 있고 숨은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경찰국 설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활성화 등 필요한 방법은 이미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나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관련된 개혁 입법을 함께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